빨리 가요 저요? 아, 아니, 저, 네, 저요? 아니 저저어제 목이 안좋아가 어.. 빨리 네. 가자 야 방청객으로 좀더 있다 출연상 아, 가.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은데 네. 우리 진인는머리다 이게 풀다고안 아, 풀린 아니. 목들이 있어요 저는 다리가 풀렸어요 <웃음> <그래서>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회사 한번 드리죠 <웃음> 둘셋 파!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 저는 여러분들 저는 지금 기름을 닦고 있습니다. 제 얼굴은 기름이 많이 나는 얼굴이라서요. 어 이거 팔려면 돈 돼요? 어? 형 서기 보자아 부자죠. 제가 부자죠. 네, 네. 네. 안들었데요 아,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서 아, 아 저는 형을 놀려야 저의 이게 좀 아, 진짜... 어, <목소리가> 약간 오케이. 없지 오케이. 어, 네 오케이. 어, 어, 그렇게 섹시 춤을 추시다. 아 섹시? 어, 지금... 네, 응. <목소리가> 아 진짜? 지금 음악을 바로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섹시 요 네. 필요합다 시작. 아세요아오셨어요 아, it's too soon. I hit it at the second edition. 아, 거짓이 yo, him and back introduce it. BK second edition. 저요? 찍고죠 어차피 파기자이스. 이거 아니야. 이거 막히어떡해요 중경 걸요 심지어? <웃음> <웃음> 진짜 아흑해놓은 <아무> 척이야. <생각이 웃음> <좀 웃음> <있다가. 웃음> 그냥 딴거다 필요 없고, 잘생긴 저 얼굴을 담으세요. 들지? 제로! 제이팔 <웃음> <갑자기 웃음> <웃음> <웃음> 잡고 다리 잡고 이 <웃음> <재현>. 지민이! 뭐야 <웃음> <도와야> 이거 <웃음> 지민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어 아, 아, 아 <웃음> 했는데 <치마> 했는데 <웃음> 아, 아 아, 습니다 아, 이 이것은 무엇입니까? 이건 이것은 무엇입니까? いや。<笑><笑><笑><笑> 김수진 씨가 보내 질문입니다.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? 치킨이 먹고 싶군요. 어, 지금 거예요? 다녀오세요. 어. 아, 안 저희가 저다님님와님야 정말 야뭐선몇 대로 표현 그래 이빨이 많이 많이. 오. 오, 오 나도 를머리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게 좋아서 긴축늘 머리를 항상 헤어 실장님오셔서 하시는 잘라야되는데 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. 근데 되게 우리를 약간 뭔가 알고 있는 타입이지. 매 세진이 형, 세진이 세진이 이거 두드리고 이거 다야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앞이 안 보여서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칼아. 쉿. 쉿. 도와주세아요요 아니 근데 정확한 발음을 들려 주셔 저희가 정확한 발음을 못 해요. 와! 왜 울고 지? 아 안녕. <웃음> 아 아이, 안녕하세요 가야돼요기아빠 가셔야 기다렸어요 가셔야돼요 안녕 안녕 <웃음> <아이. 웃음> 네. 킬때 메뉴 좀 통일하면 안 돼? 어쨌든. 아세요? 아세요? 아세요? 아세요? 아세요? 아세요? 아세요? 아세 아세요? 아세요? 아세요? 아 아세요? 아아요 아세요? 아세요? 이세요아세 아세요? 아세 아세요? 아세요? 아세요? 아세요? 아세요? 아세요? 아 아세요? 아세요? 아 된건 아니죠. 솔직히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 빠 아니겠습니까? 훈이야 아... 뭐 연습하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방탄 하면 음악이 정체성이고 노멀드림 같은 경우에 버전이 서른이랑 되거든요.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. 음... 음... 한 명은 지역 냥 음? 이렇게 음? 이런 이런 애들 씨들도 이런 애들도. 날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 나갈게요. 아, 저 준비 다 됐는데 다른 친구들 안 됐는데요. 그러면은 가 어? 어 그래도 먼저 가실 가실까요? 그래서 어? 저 먼저 가면은 다른 애들 다와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? 일단. 어? 그래도 먼저 가실까요? 와,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안들그고엄저다 같이 가서 다 같이, 같이, 같이 시작하는 건데, 우리는 한팀. 한어 한팀 아닙니까? 다시, 다시, 다시 이거, 이상어디우상저시 아, 안 걸리죠? 한번이면 네, 우리 진짜 활동할 때 어떻게 그기에있는다고 고민들아. 안녕편집및 자막 제